닥터 설레임의 강정화입니다. 오늘은 목주름의 관리법과 케어법,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목주름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5, 60대의 고민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no. 실제 진료실에서 많이 보면은 2, 30대 분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요즘에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을 있기 때문에 목주름이 빨리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얼굴은 좀 나름 빤빤하죠. 아닌가? 하잖아요. 사실 저만 봐도 시술을 할때 맨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시술을 하고 핸드폰을 볼 때도 사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할머니. 저도 사실 목주름에 되게 고민이 되고 있는 나이입니다 이목 피부 같은 경우에는 얼굴 피부처럼 얇기도 하지만 피하지방이 적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얼굴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목 관리도 얼굴하고 똑같아요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입안법으로 관리를 해주고 보습을 관리를 해주는 게 주름을 예방하는 그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 굵은 주름 같은 경우 타고나는게 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보다 목주름이 훨씬 깊게 패어 있는 거예요 애기가 뱃속에서 고개를 이렇게 푹 숙이고 있더니 태어났더니 진짜 목주름이 깊게 패어져 있더라고요 피디님 목주름 있어요? 네, <웃음> 없습니 아니에요, 너무 깊은데. <웃음> 사실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주름에 그리고 이제 뭐 생활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름이잖아요. 이렇게 약간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를 쏜다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좀 약간 개선하는 게 너무 느리기도 하고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필러 같은 시술을 주로 주입을 하거든요. 필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주사 바늘로 일일이 찌르니까 뭔가 뭐 붓기 같은 약간 불편함이 따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채워지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가장 눈에 되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좋은 시술은 필러 시술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 나이 정도 되면은 사실 얼굴하고 달리 좀 목에 보면은 약간 좀 탄력이 없어서 흐물흐물거리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이런 느낌들을 좀 개선을 할 때는 우리가 보톡스 시술을 하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에 잔주름을 펴는 더모톡신과 같은 보톡스 시술이 있어요 피부를 따라서 얇게 보톡스를 시술하는 방법인데 두 개도 그런 시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음파리프팅이라든지 지방분해 주사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지방을 분해해서 좀 약간 턱선이 달라붙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고 그러한 네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넥케어를 병원에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주름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비용도 부담이 될수 있고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목주름 요한법을 홈케어로 할수 있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특유의 습관이 있어요 항상 뭔가 일을 하거나 집중을 할때 고개를 약간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왼쪽으로 주름이 더 생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핸드폰도 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무래도 아래쪽으로 계속 주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목주름 이완법은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게요. 우선 이렇게 가장 고개를 많이 숙이니까 목을 약간 뒤로 약간 젖히는 스트레칭 하는 방법이 필요하긴 하긴 하거든요 긴하 양손으로 승모근 부위, 목하고 등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갖다가 꽉 잡아보세요 그리고 고개를 뒤로 한번 제쳐보세요 네. 이렇게 목주름을 이완하는 방법입니다. 쭉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손을 빼고 한번 해보세요, 뒤로. 잘 돼요? 아니, 아, 뒤로 달라요 <웃음> 그쵸?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경추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양손을 목과 승모근 부위에 잡고 다섯 번 정도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러면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주름을 보면은 사실 여기에 림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림프절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쓸어주긴 하긴 하는데 약간 목주름이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이걸 갖다 리프팅시켜주는 방향으로 위로 천천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사실 우리가 림프절을 마사지를 할 때도 꾹꾹 누르거나 하진 않고 림프절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약간의 움직임을 가볍게 주고 있거든요 목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세게 누르기보다는 가벼운 느낌으로 목을 쓸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양손을 펴서 목을 들어 끝까지 목 끝까지 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가운데서 시작해서 목 가운데 타고 올라가서 목 끝에 있는 림프절을 따라가고 내려와서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목주름 이완법을 그냥 맨손으로 진행하기에는 너무 약간 좀 거칠고 목하고 내 손이 약간 마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홈케어용으로 넥크림을 많이 이용하긴또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넥케어 크림을 살펴보면 약간 보습감이 좋은 크림을 이용하면 을 좋아요 그래서 여기 는 성분도 보면은 글리세린이라든지 고급알코올이라든지 시어버터와 같은 보습제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을 약간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제가 아까 해드렸던 방법 생각나시죠? 그쵸? 손을 목 아래부터 시작해서 쓸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턱 아래 간 다음에 끝까지 귀 뒤까지 간 다음에 림프절을 따라서 쑥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와 동시에 보습케어를 해주시면 목이 훨씬 더 약간 좀 촉촉하면서 또 보면 약간 좀 주름이 덜해 보이기도 해요 어때요? 주름이 덜해 보이기도 하나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관리법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관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